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우리의 의식 속에서 딥한, 즉 깊은 영역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룬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 잠재식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다뤄 가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한가지가 있죠 바로 이 카르마 또는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업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종교적 용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건 관계없이요 어 우리는 어떤 결과나 성과 실질적인 측면에 주목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어, 개의치 않고 어, 제가 넘나들면서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르마 또는 업의 시작 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이 카르마라는 것 예를 들면은 뭔가 뭐 업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 카르마에 대한 얘기나 뭐 업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정의는 오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고 저희 유튜브 시청자님의 어 수준은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저희 유튜브는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은 다른 많은 자료들 아니면 뭐 다른 많은 영상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은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 카르마 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즉이 카르마 업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왜 시작되는지,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펼쳐져가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왜 예를 들면 이러한 사람과의 인연,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잠재의식의 죄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었 또는 죄책감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카르마 즉 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카르마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죄의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것들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나한테 굉장히 무서운 영향들, 이런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 전에 촬영했던 그 유튜브 영상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카르마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죄의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의식은 어떤 것을 불러오게 되죠? 나는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성공해서는 안 돼. 나는 이렇게 편안해서는 안 돼. 즉, 벌을 받아야 돼요. 즉, 죄의식은 벌을 불러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죄와 벌.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일단, 어,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금 사실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전제로서 어,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 죄의식 어, 표면의식이나 현재의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의 잠재의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죄의식이 있다면 이 죄의식이 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벌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스스로 어 나는 뭐 죄, 벌을 받아야 되니까 막 막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코지하는 경우 이런 해코지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제의식들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서 막 때릴 수도 있겠죠 뭐 심한 경우에는 어떤 막 강도나 막 살인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누가 막뭐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뭐 내가 막 돈을 잃어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이 잠재의식 중에 깊은 영역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죄의식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즉 나는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때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회꼬질를 하는 거죠. 예끼 사람아! 하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는 어떤 상황이 되죠?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거잖아요. 난데없이 봉변을 당했으니까 화가 난다 이거죠 물론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는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벌의 형태가 가령 예를 들면 병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해꼬지하는 경우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현재의식에서 몰라요 그리고 다시 나는 얘를, 얘에 를얘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되겠죠 너는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때려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찌르는 거야 흉기로왜 찔러 그래서 다시 내가 얘를 때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 뭐 어떤 뭐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없어도 어, 가능합니다. 어, 묻지마 있잖아요이 사람은 마침 묻지마 타겟에 물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때린 거죠. 그렇다면 나는 다시 분노해서 되갚아주게 안갚음을 해주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안갚음 당한 것 자체가 또 용납이 안 되죠.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나한테 또 분풀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심각한 경우는 뭐 살인도 있잖아요. 내가 죽었어요. 그럼 그 분이 풀리지 않겠죠. 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에 또 나타나야 되겠죠. 다음 생에 나타났는데 다음 생에 우리는 나타날 때 리셋이 되잖아요. 완전히 포맷이 되고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로 나타나죠. 어디만 깨끗해지죠? 표면 의심만 깨끗해지죠. 지금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왠지 보기만 하면 싫어요. 만나기만 하는 것도 싫어. 듣기만 하는 것도 싫어. 왠지 모르게 이사람을 혼내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을 혼내죠. 근데 이, 이번 생에서는 이 사람이 이번에는 억울한 입장이에요. 나는 왜저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난도시 봉변을 당하고예요 당했어. 이유가 없어.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을 해꼬지하고 싶어. 당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죽었어요. 그럼 다음 생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 반대편, 이, 이 B라는, 이렇게 AB, AB라고 한다면 이 B라는 사람은 다시 또 되갚아줘야 돼요.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어디서 나왔냐면 나의 이 죄의식에서부터 비롯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이러한 이 카르마라는 것들 이, 이 돌고 도는 거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닌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죄의식이 벌을 받고자 하고 이 벌은 내 입장에 표면의식 입장에서 보면 봉변을 당한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벌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하고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즉 이런 것들이 아 저는 왜 그러죠 왜 이런 일이 펼쳐지죠 왜저 사람이 나의 방해하죠 이게 바로 그 카르마의 시작인 거죠 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솔루션을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정통성공학에서는 우리의 잘, 어, 잘 보면 이미 끝난 행동들 죄의식을 만든 건 어떤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동과 이죄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예를 들면 부모님 아니면 친구들 친구들한테 이렇게 했어야 되는 데 라는 어 당면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행동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바꿔야 돼요 믿음뭐 바로 뭐 바꿔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시에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착안을 해서 그이 믿음들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 믿음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죄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의식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행동 과거의 행동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믿음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이 믿음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는 평생 죄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의식을 해결하지 않게 된다면 나는 계속 벌을 받아야 되고 일상생활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카르마, 이 업에, 업보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놓아버리는 거예요 Let go라고 하는 겁니다 Let in go 또는 releasing이라고 하기도 해요 릴리징, 놓아버림,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일단 놓아버림, 이 릴리징은 어, 현재의식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현재의식에 있는 여러가지 뭐 우리의 뭐 감정들부터 욕구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꾸물꾸물꾸물 꾸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절호의 기회예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의 재의식부터 여러가지 감정들을 모두 다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믿음과 이 놓아버림을 통해서 우리 이 죄의식을 우리가 다 없애버리고 이 카르마 이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시달리지가 않아요. 내 삶을 왜 이렇게 그런 것인가? 내 운명은 왜 이런 것인가? 맨날 생각하잖아요. 맨날 그래서 뭐 점을 봐야 된다. 사실은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근원 안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강력한 결단이 필요해요 사실 저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진행을 할때 여러분에게 결단을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이 죄의식 즉이 믿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했어야만 된다는 믿음을 갖고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며 벌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벌을 받아도 이 죄식, 죄의식은 식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벌을 받아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영원이란 얘기는 전생에도 그랬고 현생에도 그랬고 후생에도 그랬고예요 영원히 반복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이걸 갖고 풀리지 않는 끝까지 내가 이 죄의식으로 벌을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을 할 것인가?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두 가지 작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커뮤니티 카페와 홈페이지에서 토의도 가능하시고 질문도 가능하십니다. 고맙습니다.